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지고 리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초보왕 보니까 진짜 체계적으로 쉽게 알려주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자랑해주시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훨씬 더 쉬운 프로그램, 그 깊이 있는 프로그램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드라이버 특집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뭐 느닷없이 뭐 낙고기를 빼서 스윙 전체적인 풀스윙을 가르쳐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물론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영상을 시청하실 정도의 나이때면 우리는 180도를 다쓸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는 스윙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치는 스윙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치는 스윙도 알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땐 오른쪽 왼쪽까지만 가면 될것 같은데 드라이버가 끝나면 우드 우드가 끝나면 뭐 유틸리티 그렇게 쭉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에서 하는 스윙을 잘 배우셔야 돼요. 지난 시간 스몰 스윙과 미들 스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빅 스윙에 대해서 갈 건데 빅 스윙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연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빅 스윙이다. 하지만 스몰 스윙과 미들 스윙을 곁들여서 쓰는 게더 좋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젖혀, 때려, 접어, 펴. 우리 이 스윙으로, 우리 오른손 스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깨를 쭉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손으로 살짝만 당기면 어깨가 이만큼 오고, 많이 당기면 이렇게 오겠죠? 오른손이 당겨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 스윙은 철저하게 오른손으로 당겨서 오른손으로 쳐야 되는데, 뭐 어깨, 칠 때는 오른손으로 치고, 갈 때는 어깨, 왼 어깨를 밀고,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쭉 당겼더니, 중간보다 덜 들어가면 스몰 스윙, 중간만큼 들어간 미들 스윙, 이거보다 더 들어간 빅 스윙인데 문제는 뭐냐면 빅 스윙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공하고 너무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을 쳐 보면 뭐 아니면 도인 스윙이 돼요. 그래서 초보왕도 빅 스윙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오른손으로 쭉 당겨서 이렇게 치는데 지금 벌써 초보왕도 정타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터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초보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여기에서 오른손 어깨가 90도 이상 들어가는 거고 공은 약간 측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기는 걸로 이러시면 돼요. 근데 저는 너무 공이 멀어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들것 같으면 공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익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미들 스윙 때이 초보왕의 유연성으로는 미들 스윙 때가 제일 좋은데 여기에서 옆에 보고 저혀 때려. 이건 이제 스몰 스윙이에요. 스몰 스윙 스몰 스윙만 해도 이렇게 안정되게 날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들 스윙 미들 스윙은 이제 어깨가 중간까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깨 조금만 더 들어와도 빅 스윙보다 훨씬 더 안정되게 멀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장타대회를 나간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빅스윙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어깨턴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데 실제로 드라이버는 멀리 치는 채가 아니라 멀리 날아가는 채로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드라이버는 필드에서 공을 갖다가 막 멀리 쳐가지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살려야 되는 클럽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빅스윙은 이만큼 들어와서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는 되지만 실제로 플레이할 때 스코어를 내는 데는 별로 좋은 스윙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항상 스몰 미들 정말 맥스로 가도 미들까지만 가면 좋다. 근데 저한테 그래 타이거 우 등이 보이던데요. 그건 타이거 우주니까 여러분들은 타이거 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딱 중간까지만 들어와서 오른손으로 딱 그리고 어깨가 얼만큼 들어온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오른손 스윙이면은 딱 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손을 정말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그 크기, 지금은 되게 작게 들고 딱 때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낫지 괜히 많이 가가지 어, 용두삼이 그냥 이런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빅스윙을 소개해 드린 건 빅스윙은 하지 마라 그러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대한 어, 오른손 스윙을 할 때는 어깨가 중간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다시 갑니다 가고 이 정도만 쳐도 굉장히 편하게 칠수 있는데 어깨를 많이 가서 미스샷을 유발한다. 물론 나는 그 정도 가도 되겠다! 라는 분들은 가도 되지만 어, 정말 안정된, 손을 쓰는 데에서 안정된 그런 샷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미들 스윙까지가 어찌 보면 컨트롤이가 굉장히 좋다왜 장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컨트롤이기 때문에 아셨죠? 음 이렇게 해서 스몰, 미들, 빅스윙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빨리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들 맞는 자, 처 때려 접어 표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